다이바 이보, 다이바 이보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하시는데?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서울에 왔어요. 서울에 온 이유가 보시 식기세척기 체험단을 모집을 했었는데 당첨됐어요. 그래서 오늘 서포터즈 모임에 왔는데 서포터즈에서 어떤 이, 음, 해, 행사를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들었거든요.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지멘스 본사예요. 10시 반까지 늦지 않게 와달라고 하셔서 지금 올라갑니다. 설레요. 저희 집 식기 세척기가 꽤오래돼가지고 관리 사무소 아저씨들이 뭐 잘못하면 딴 집에서는 그 파이프가 터진 집들이 있다고 해서 교체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체험관이 나왔길래 신청했는데 됐을 줄이야 너무 좋아서 막 입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내릴게요 다 왔어 3층 짜잔 다이바이보,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하시는데.